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캠핑장 휴장도 하고 집에 있어야 될 시간, 그리고 언택트 시대 외부로 많이 다니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려고 요 파이 골프라는 것을 준비해 봤어요. 어, 집에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처럼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이제 와디즈 펀딩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꽤 많이 이용한다고 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똑같이 뭐 고가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뭐 일반채와 여기 들어있는 골프채 센서를 인식을 해서 똑같이 뭐 스윙연습 퍼팅 연습을 다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제품과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만 설치를 하면 집에서도 뭐 이런식으로 미러링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어, 스크린골프를 하는것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희집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어, 스크린처럼 음, 스크린골프처럼 연습을 할까 구매를 해봤거든요 no. <웃음> 210m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되게 외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한대요뭐 골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이렇게 스윙 분석이나 그런 거를 할수 있어서 어 입문용으로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성품도 상당히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어요 파이 골프에 대한 설명서 뭐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되게 간단, 간단한 간단 거라서 어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어요 골프채 뭐 전용 골프채인데 어 어떻게 구동을 하냐면 바로 요거예요요 센서 요 센서로 어 usb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셔서 한 2시간 정도면 완충이 될 거거든요. 요거를 요 상단에 이렇게 끼워서 센서로 인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이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안에 이제 골프공으로 해서 이제 무게감을 준 거고 실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골프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요걸만 이제 가지고 다니셔서 뭐 실내에서 실외에서 전부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내외에서 다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스윙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되있고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음,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자 지금 이제 앱을 깔아서 어, 저희들 스크린에 연결을 했어요 어, 미러링을 해서 뭐 TV, 스마트 TV 등 이런 스크린 들은 연결을 사용할수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은 이제 스크린 골프를 온것처럼 이제 넓게 하면는 이용하실 수 있고 어 이렇게 앱을 까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탑 어 골프 트레이닝, 뭐 온라인 게임, 로컬뭐 파이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보면 뭐풀 코스, 커팅, 그리고 어프로치. 그 뭐냐면 리얼 리스트, 롱 리스트,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어풀 코스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아이디이렇게 고문 팁이 나오고, 어 레벨도 정하실 수 있고,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세개 해서 코스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세개 코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다 아, 유명한 코스들을 다운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음. 저는 여기 머리이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현장에 온 듯한 네, 하실 수 있고. 지금 드라이버, 처치하시니까 드라이버로 해서, 이렇게 하셔서, 와. 아, 비거리가 117m 밖에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센서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리신 다음에, 바람이 역풍이 보니까돌려서숨 하시고 어드레스를 잡고 시면 ready. 자, nice job. 이밍고요어 너무 세. 바람으로 nice. 너무 어 Ready. 이제퍼까지 해주겠습니다. 조금 으로 <더 없구나. 목소리가> 응. 그러면 될것 같아. 우리가 한번 해볼래? <목소리가> 아니. 자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이제 트레이닝 모드가 있어요 트레이닝 모드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연습리스트 그 다음에 파 테스트 연습장 편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장으로 들어가시는게 좋고요 이렇게 그냥 공 필드에서 드라이버부터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데 제가 쳤던 방향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스윙이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스윙이 이렇게 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제 스윙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휘게 나오고 그 곡선을 이렇게 표로 보실 수 있어요 교정을 해서 그러네. 이렇게 치면 의미질 않네. 아빠가 치면서 아빠도 모르게 스윙이 차가 나는 거야. 근데 일자로 치면은 일자로 간다? 그치? 일자로 가지. Ready. 이제 일자로 가야겠